밈! 밈을 쓸 때? 요즘 특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밈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키, 무야호 킹반네 방 기물띠 오늘 버킹함 어가자 버킹 함 버... <웃음> 남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이 있죠? 네 언젠가요? 좋았어? <웃음> 오늘 데이트 좋았어? 어, 그 뜻이에요 좋았어? 자 그래서 오늘은 남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 미스트를 하나 맞춰봅시다 자 그럼 1번 뭘까요? 사랑. 라고 했을 때 나도 사랑해라고 안 하고 나도라고 한다. 게임의 현질하기. 게임의 현질은 요즘 뭐별게 아니잖아요. 아, 리니지 같은 거라면요? 뭐 음, 다르죠. <웃음> 제가 옛날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결심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어, 뭐죠? 아, 남자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원래 같았으면 어 먹는 것도 이렇게 사랑스럽지였는데 아, 남자친구가 돼지마냥 어. 존나 쳐먹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짭쩝거릴 때. 정다 오, 진짜? <웃음> 오. 마테네요. 전 모든 음식이 마트에 입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웃음> 얘가 만약에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쩝쩝대면 부장님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웃음> 고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 수긍을 해 자기가. 어. 근데 그게 잘안 고쳐지더라고. 어. 사실 쩝쩝거리는 거 진짜 뒤통수 세게 치고 싶긴 해. 아니 야입 다물고 뭐입 다물고 그럼 약간 이런 소리가 어때? <웃음> <웃음> <뜨거운 걸. 웃음> 아, 아. 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 내가 그냥 부러서 먹여줄 거 같아 아, 근데 술이 내면서 먹는 거 나쁘어요, 나빠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먹으면 안 되나? 아 근데 진짜 이게 확실히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 느껴지는구나 헤어지면 사회가 될수 있을까요? 정말 청각 예민하신 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매너죠, 어떻게 보면 이거 다음 거 맞춰볼까요? 군대 얘기할 때, 축구 얘기할 때이름 뭐가... 아아... 못 아. 소리일 때? 팬티 안 갈아입을 때 아... 정 떨어지죠? 저... <웃음> 나 이거 너무 웃긴 썰이 있는데. 데이트를 했는데, 요즘 코 시국이니까 데이트를 차 안에서만 한 거야, 일주일 동안. 어. 첫날에 만났는데, 그 남자 팬티가 보였대. 빨간색이었대. 다음날 또 갔는데, 빨간색이었대. 그래서 5일째까지 빨간색이었던 거야.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첫번째 날에 그 빨간색에 꽃 무늬가 있었대. 그래서 여섯번째 날에 가가지고, 그게 꽃 무늬가 그려져 있는지 보려고 갔는데, 그려져 있었대. 그 남자는 6일 동안 안, 안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 떨어져가지고 헤어졌대요. 다리 떨때? 웃었는데 고춧가루 깼을 때? 종업원 하대할 때 계산적일 때 내가 일을 줬으면 상대방께 일을 받는 걸다 계산하고 기브 엔테이기도 확실하고 어. 이 정도 있으니까 나이 정도 해야지 뭐 어, 그런 거막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이 아, 있잖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데이트를 하면 내가 7500원짜리 순두밥을 샀어 그럼 너는 스타머스 가서 7500원짜리 자바칩프라푸치도 벤티에 다가샷 추가를 해서 먹어야 돼 그럼 7700원이면 아 진짜 점 떨어진다 이건 침... 괜찮은데 커플 사이면 은 되게 자주 밥을 같이 먹잖아. 아니, 그런 사이에서 그걸 하나하나 도치페이 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나. 저 그런 썰을 봤어요. 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5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줬어. 근데 그 다음부터 남자친구가 어. 데이트를 할때 돈을 안 내는 거야. 딱 50만 원될 때까지 계산 안 하고 50만 원 되자마자 이제 자기가 진짜 계산적이다. 어. 그거 다 적어놓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얘한테 더 얻어먹을 거야. 그리고 뭔가 계산적인 사람들 있잖아. 자기한테 많이 주면 그건 또 계산 안 해. 그거는 안 따져. 그러니까 그 계산적인 거에 장점은 음. 있어요. 가계부를 써가지고 어. 뭐 어. 필요 없는 지출을 막는다든지. 어. 뭐 이건 괜찮은데 여자 친구잖아요. 관계가 어. 또 다른데 어. 그 관계까지 또 계산적이면은 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맞아. 안 씻을 때. 나랑 여자랑 키빠할 때. 그럼 쓰레기 새끼 아니야? 습관적으로 틀음을 할 때. 아 막. 어. <웃음> 찡찡거릴 때 거짓말하는 남자 허세 많이 부를 때 진짜 싫어해 여자들. 내차 페라리야. 어. 카바 내차 뚜껑 열려. 야, 내가 어제 어게 때렸잖아. 아, 진짜 때린 걸로 센 척을 난다고 아니, 그렇게... 내가 말이야! 나 응. 어제 3대1로 맞짱 떴때 이겼잖아. 어! 그 가오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가오가 있어요. 아, 맞죠. 선필이 야. 오 이런 가오. 근데 가오인가 그게? 아 죄송해요. <웃음> 아니 웨이팅이나 뭐 이런 데에 줄서 있잖아. 막 앞에서 계속 막아 맞아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뭔지 알지? 음. 아막침 뱉고 음. 차 밖에다가 손 내밀고 막 다니고 한손 운전하고 음. 그러다가 긁고 근데 보험 처리할 돈 없어가지고 어. 수리 못하고 <웃음> 그리고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가오 잡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이유랑 곡 작업도 해봤어? 아 그런 거 있죠. 아 지은이 한번 봤음 <웃음> 예를 들면 이제 뭐 유진이가 춤을 추는 친구인데 자기가 뭐 알고 있는 유명한 뭐 댄서라든지 유명한 아이돌들이랑 뭐 작업했던 거를 응. 알려주면서 너가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그런 허세들이 좀 있어요 패딩 요쪽만 두고 사진 찍어 몽클레어 <웃음> 뭐, <글래요. 웃음> 가방이 매고사매백어매고 어, 가방, 어, 근데 정말 정말 신기해 그런 사람들 여자친구가 있다? 나는 그게 미스테리야 카톡을 안 봤을 때음담 퇴설을 어? 많이 할 때? 속커가안 맞을 때 상식이 없을 때 식당에서 이모를 불렀는데 이모한테 씹었을때아 이게 진짜 있더라고 사장님? 사장님 하잖아 응. 그때 씹히면 뭔가 정 떨어진다고 뭐나본거 같아 인스타 어디서 아전답 맞춤법 틀릴 때 일부러 응. 막 맞춤법을 틀려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응. 진짜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아. 제 친구 중에는 애플 연단어를 뭐 쓰는 사 친구가 있어요 마마 어. 이런 중천공 갑자기 중천공 씨를 엄마 이름 <웃음> 그리고 그거 있어요 발안 물질. 근데 발안 물질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어. 너의 고전 관념이 날 지치게 해. 아주 제 고전 관념이 고전 관념이요. 뭐 고전 소설이요? 그리고 저한테 너 지하철에서 집까지 얼마나 걸려?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1미닛이 이랬는데 아 장난치지 말고 얼마나 걸리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1 0 아니 아 농담 그만하고 얼마나 걸리냐고 어, 연기 너무 잘하는데? 아니, 10분 친구야 10분 이럴수 있어요 남자친구는 아 그리고 농담을 하고 아너 바보 같아 이렇게 삐져서 아 조크야 이랬는데 조크가 뭐야? 뭐, 무슨 신조어야? 이러는 거야 J.O.K.E라고 영어 단어 중에 농담이라는 단어가 있어라고 알려준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 애들이 가오까지 잡으면 최악이거든요. 띄어쓰기까지는 안 바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적을 해줘. 개승질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있잖아, 은근히 고쳐주려고 어떡해야지? 하할때 내가 그러게, 어떻게 하지? 라고 쳐줘. 그러면 얘가 지가 맞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만 쓰는 거야. 자, 다음 맞춰보자. 나보다 힘이 없을 때 <웃음> 오빠 이거 들어줬는데 <웃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잼민이 같을 때. 인터넷 용어를 많이 쓸 때? 밈! 밈을 쓸 때? 뭘상황마다 밈할 때? 아, 아 요즘 특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밈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버? 어제 그거 봤냐? 개쩔어. 짱이야. 그 버거 가는거 봤어? 안김모티 이런 식으로. 무야호 킹받네안김모티 오늘 버거킹 함 들어가자. 버거. 그리고 인스타에 이제 그런 문구 같은 거 쓰잖아요. 햄버거 버거. 뭐뭐 버거. 행복. 어, 차비는? 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슉슉 슉슉 이. 이. 이. 슉. 슉슉 슉슉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왜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아 인터넷 나보 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체육잘 먹냐고 짜증이 나 이게 센스 있는 순간에 응. 쓰면 괜찮아요 맞아, 맞아. 맞아, 웃길 맞아, 맞아. 때. 근데 이게 막 웃기지도 않는데 무조건 자기가 하면 뭐 인싸가 되는 줄 알고 맞아, 내뱉는 맞아, 맞아.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 엄마한테 욕할 때 집착이 심할 때 게임에 미쳐서 전화 안 받을 때? 아 눈치 없이 하루 종일 놀릴 때? 내가 잘못했는데 큰소리 칠때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거 좀단순해달더라고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네가 화를 냈어 근데 네가 화내는 게 얼마나 화나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가지고 내가 화낼 때아 때. 내로난불 내로난불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 바람을 내가 폈어 근데 네가 바람피기 기회 줬잖아 이렇게 나 사랑을 받고 싶었어 네가 잘못했잖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땀 받고 싶니? 아니 내가 지각했는데 아니 내가 지각할 수도 있지 나 이거 오늘 택시 늦어가지고 지각한 건데 나한테 왜 그래?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진짜 정 떨어지죠 내로 남불 자체가 나는 되고 넌안돼 주의니까 이제 거기서 갑바 을을 정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공무장소에서 방구 낼때 표현 잘안할 때? 침뱉아침 뱉을 때! 아 이거 진짜 나는 이거는 어. 공감 그건 좀 귀여운 수준이죠 정수기처럼 물을 쫙쫙 뽑아내는 애들이 있어요 찍가면압니 사요 담배 피는 여성을 개인적으로 이상형이 아닌 이유가 네. 바로 이런 행동 때문이에요. 아, 담배를 피면 꼭 침을 뱉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기가 좋진 않아요. 에. 그리고 그거 있잖아. 침 뱉는 것도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모은 다음에 뱉는 애들. <웃음> 이렇게 데 침이 농도가 너무 짙어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떨어지는 거 아! 너무 싫어 가끔씩 창문 내리고 막 엄청 그 단정 깊은 곳에서부터 가래 뱉는 기사님들도 있잖아 그런 거 보면 약간 조금 인상이 찌푸려지죠 진짜 잘생기고 진짜 예쁘고 이런 사람들도 막 소리 다 내면서 이제 꽉 하면서 탁하면 순간 이제 사람이 떨어져 보여요 전박에 보여요? 어 바닥에 침을 뱉고 싶으면 휴지에 싸서 해도 되고 하수구에다 해도 되고 뭐 공중 화장실로 가도 되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네, 찾아보세요 대충대충 대충 성의 없이 대답할 때? 같이 영화 보는데잘때 예의 없을 때! 예의 없거나 도덕적이지 않을 때 그런 거죠 저 분명히 빨간불이야 너 이렇게 현보다 <웃음> 현남보다 건너 아내 손목 이끌고? <웃음> 어 그런 다음에 막 엄마한테 쩝쩝 <웃음> 어. 저 옛날에 편의점 하는데, 어이, 알바! 커피 한잔 뽑아! 이래. 커피면 다행이지. 술 한, 술한병 알바! 술한병 가지고 와! 안 주도 가져와! 이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카드 이거 계산해! 이러는데, 이거 후려치고 싶어. 그러니까, 니가 와! 라고는 안 하는데, 쫄려갖고, 그, 와서 사요! 이러고, 아니, 고 와서 사! 와서 사요! 이러고. 아니면은 돈을 던지잖아? 그 나도 돈 똑같은 적 최악이에요 예의 없는 애들이 가오도 잡고요 맞춤법도 틀려요 밈도 남발하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화도 내요 그리고 바닥에 화내면서 침도 뱉고 그리고 바, 밥도 소리 내면서 먹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밥다 먹었으니까 소수점까지 계산적으로 나누게 할때와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만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 연애할 때 있더라고요 진짜 최악이죠. 오늘 어,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제 친구가 이러다 떨어질 것 같고요. 남자가 아니고 병사여도 진짜 개정 떨어지고요. 그냥 사람이 하면 은정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다 싶으면 자신을 돌아 붙이면서 한번 행동 교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많이 얻어가는 순간 같아요. 나도 이렇게 느껴. 아 이런 걸좀 자제해야겠다. 제일 정 떨어진 거? 나는 뭐 음. 예의 없거나 도덕적이지 않을 때. 저도 제일 정 떨어지는 거는 마지막이나 음. 가오 잡을 때 하고 싶어 정신 차리라고 또 고등학생 아니야 또 하고 싶어 가오가이는 좋아해요 끝 <웃음> <미안해>. <웃음> 어떻게 끝내는지 모르겠어 <웃음> 자 남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지 않기로 해요 대성고 <웃음> <웃음>